SMTV 자, 오늘 호치민에서 가장 매운 라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. 보시는 네, 이 메뉴가 가장 매운 메뉴 라면입니다. 지금 레벨, 레벨 10, 레벨 10에 해당되는 네, 맛으로 지금 제가 주문을 했고요.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맛이 엄청 맵겠죠? 한번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매워 누들이 맛있어요. 이누돌이 네, 정말 맛있는데 생각보다 안 매워요. 제가 매운 거를 잘 먹는 건지 모르지만 레벨 1 y e u r e living e r e 레벨 네, 이처마가루 네. 네. 그 <웃음> 그 있죠? 가루이죠이거럼 가루이처럼, 가루이처럼, 가루이처럼, 가이정해가루이맛이처럼 가루이처럼, 가루이처럼, 가루이처럼, 가 라면 두 장이라고 그래야 되죠 네, 라면 두 장이 이제 있긴 있는데 아, 그렇게 두 장이 맛있다라는 생각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매운맛을 먹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벨 10보다 레벨 20그 20, 다음에 35까지 최고 기록은 35 제가 그 기록을 깨려면 레벨 포티니까 40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에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우면서 마, 맛있는 맛?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매우 한국먹방 유튜버들이 얼마나 네, 이런 황당한 옷들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무 매워가지고 제가 먹었어 소 감이 는데